코리아 넘버 1 유튜버 채널 웰컴 투 왔다 와스 채널에 왔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왔다 와스 TV를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구독자님과 애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왔다도 집에 있는 와인 한잔 하면서 유튜버 채널을 생각하면서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2022년에 독도 활기차고 멋진 한 해가 펼쳐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스터 피자와 와인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